오늘은 또 어떤 예고편을 보게 될지 31화 예고편 함께 보시죠! 베리베리 잘 지내고 있느냐? 아바바마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. 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조를 생각하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단다. 아좀 아, 괜찮아요. 아야 아. 무슨 일이냐? 아 모기가 있어서. 뭐라고? 당장 그놈의... 네? 괜찮아요 별거 아 31화 딸바보 베리의 아바마마 설마 오시는 건 아니겠지? <웃음> 베리의 아바마마 영상으로 보나 음성으로 들으나 확실합니다 베리의 아버지가 오시나봐요 베리는 베리방국의 공주님이니까 아버지면 국왕? 일단 예고표를 보면 베리의 아버지가 나오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거죠? 그나저나 베리는 어머니를 잘맞나봐요 베리 어머니도 한번 뵙고 싶네요 3 0일라가 너무너무 궁금하니 내일 꼭 챙겨봐야겠어요 여러분도 보실거죠?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<웃음>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버츄얼라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스타 오케이!